이 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연말이라서 연말 분위기 좀 물씬 나게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 옆에 뾰루지가 났어요. 아! <웃음> 아니 이게 뭐슨 일이람? 원래 진짜 제가 최근에 피부가 엄청 좋았잖아요. 진짜 뭐 하나 안 나고, 뾰루지도 안 나고, 붉은기도 없고 요즘 진짜 자신감 엄청 많았는데 아, 하나 나가지고 조금 속상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 나츠를 조금 발라놓고 자고. <웃음> 지금은 브링그린의 티트리시카 수딩크림을 사용을 해줄게요. 얘는 엄청 많이 썼죠? 제가 쓰다가 <웃음> 남자친구가 아침마다 헬스를 하는데 제가 어 이거 좋아라고 주니까 이거를 써보더니 너무 마음에 들었나봐요. 이 원금이나 왕창 쓰고서는 제가 다시 뺏어왔어요. <웃음> 남자분들이 더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더 좋아하는 수딩크림? 응? 오늘 해가 왕창 들어가지고 해를 조금 피하면서 촬영을 할게요. 진짜 발라보면 엄청 촉촉촉촉하게 딱 스며드는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지금 피부가 여기가 붉어져가지고 일부러 티트리 수딩크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쓰는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괜찮아요. 그냥 메이크업 아리스트의 꿀팁. <웃음> 엄청 잘 쓰기도 하고 1년 내내 제 영상의 최다 등장템. <웃음> <웃음> 진 달바라고 완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달바만 씁니다, 선크림은. 샤넬로 똥땅똥땅 두드려줬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거 나스 크리미 컨실러로 살짝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까지 사용을 해줄게요. 저 샤넬 쿠션이 광채도 살짝 나고 뽀송뽀송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유분기가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제 피부에서. 그래서 어, 메이크업 보에버로 조금 꼼꼼하게 잡아주려고요. 얼굴 외곽은 에뛰드의 그림자 쉐이딩 재탄생 사용을 해줄게요. 눈썹 앞머리 쪽 부분에 노즈 쉐이딩 살짝 넣어주고 코아래부분 쉐이딩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부각 잡아줄게요. 슉. 노즈 쉐이딩 넣어줄 때는 이 코에 V자 모양을 살짝 둥글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U자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쉐이딩 넣어주세요. 살짝살짝 쉐이딩을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 전체가 콧대 기둥의 전체가 약간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애교살 그림자까지 한 번에 다 잡아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쪽에 메이크업 들어가줍니다. 눈썹이 난결 방향대로 눈썹 앞머리 쪽은 위로 한 가닥씩 그려주고 다 채워주고 가로로 뒤쪽까지 슥슥 음영 다 넣어줄게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일자 눈썹이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일자 눈썹에 각을 살짝 살리는 게 다시 트렌드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아이 메이크업은 메이크메이크의 데일리 블러링 사용해줄게요. 저 진짜 페이보릿이잖아요. 제가 엄청 좋아하고 매번 영업하고 잘 쓰고 엄청 제가 좋아하고 진짜 애정하고 올령 꿀템으로 매번, 매번 매번 매번 소개를 하는 아, 데일리 블러링을 오늘도 써줄게요. 오늘도 이렇게 좀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브러쉬랑 이렇게 섀도우를 찾는데 이만한 애가 또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예 그 얘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살짝 쿨한 느낌을 내줄 거라서 브러쉬로 찍고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영 먼저 줄게요. 다른 아이 팔레트도 써봤는데 진짜 저 데일리 블러링 팔레트가 활용도가 너무 괜찮아요. 지금 발색도 정말 잘 되는 게 보이죠? 제가 눈두덩이에 살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조금 통통하게 많이 빠지긴 했지만 통통하게 있는 편이라서 눌러주고 앞이랑 이렇게 파주듯이 뒤에도 이렇게 파주듯이 들어가줘야지 최대한 눈에 음영, 구각이 쏙 들어가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브리즈 컬러 사용을 해줍니다. 브라운 컬러 중에서도 애쉬나 카키 계열이 조금 보일 수 있게 메이크업 해볼게요. 저는 쌍꺼풀이 정면에서 봤을 때 거의 속상이잖아요. 음영을 한번더 쌓아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주고 앞뒤로 파주고 그리고 음영 전체 넣어주고 끝쪽을 한번더 파주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점점점점 세심하게 조각조각을 내준다는 느낌으로 음영을 넣어주세요. 살짝살짝 음영 넣어주면서 뒤쪽 위주로만 한번더 풀어주고 손으로 블렌딩 가볍게 시켜주고 앞트임 해주듯이 앞쪽을 한번 파주세요 앞쪽을 살짝 살짝 음영 넣어주듯이 쓱. 남은 양으로는 톡톡톡톡 풀어가지고 눈 뒤쪽에 음영을 쓱눈 앞머리를 진짜 이렇게 콕 찍어주듯이 딱 밝혀주는 거예요. 애교살 아래를 연결시켜주듯이 부드럽게 내려와 주세요. 웃었을 때이 애교살 전체가 이렇게 이어지듯이 모양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베르니 라이너 사용을 해서 눈꼬리 쪽 길게 빼줄게요. 눈 아래 점막도 우리 얼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꿀팁 다들 이제 알잖아요. 제가 사용을 했었던 에뛰드의 포 퍼펙트 래쉬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그때는 롱래쉬를 사용했는데 오늘은 그냥 포 퍼펙트 래쉬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트위저로 잡아주는데 지금 쓰는 트위저는 집에 그냥 돌아다니는 트위저로 쓴 거고 제가 원래 진짜 잘 쓰는 게 피카소 꼴레지온이 트위저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디다가 두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지금 다른 트위저 썼는데 여러분 그냥 혹시라도 트위저 고민이라면 꼭 피카소 꼴레지온이 트위저 써보세요 진짜 진짜 좋아요 이거는 좀안 좋아요 써보면 좀 불편하거든요 피카소 꼴레지온이 너무 좋아서 제가 들고 다니면 영업하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지금 두고 왔는지. 블러셔는 3 c e 페이스 블러쉬의 모노핑크 사용을 해줄게요. 쿨톤 분들한테 진짜 진짜 추천을 하는 컬러인데 오, 너무 예쁘긴 하거든요. 저는 웜톤이지만 약간 여쿨이 조금 섞여있긴 해가지고 오버로 나오긴 했거든요. 어, 저처럼 조금 쿨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블러셔예요. 하고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요. 턱 같은 부분에다가 살짝살짝 살짝 블러셔 쓸어주면 과즙 메이크업처럼 연출을 하기가 쉬워요. 조금 조금씩 살짝살짝 살짝 쓸어주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을 예, 전체적으로 지금은 브라운 컬러가 많이 아이메이크업에 들어갔는데 조금 더 컬러 살짝 섞어줘가지어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눈두덩이 위쪽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 블러셔 컬러를 살짝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컬러톤을 동일하게 맞추기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일할 때뭐 화보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컨셉 촬영을 할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전체적으로 컬러톤이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사진을 찍었을 때 그래서 사진 찍는 꿀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엘프 요정은 립 베이스로 깔기 괜찮아서 입술 외곽 구간 조금 오버시켜주듯이. 입술 안쪽에는 미모 열일이라고 20번 컬러를 살짝만 발라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끝, 끝. were wow.